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교 깨달음은 해탈 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깨달음은 곧 고를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생을 고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도 예에 없이 노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설한 이응기법에 의하면 고의 고유성이나 실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병사의 고는 그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는 삶에 동반되고 삶을 조건으로 하는 활동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인 이유는 모든 것이 연기법적으로 존재하고 소멸한다는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자화와 세상이 영원하다는 집착, 나의 실천이 아닌 예부 대상에게 복을 비는 헛된 욕망 업과 가보가 없다고 착각하는 편견 삶과 죽음은 서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 나의 삶이 다른 존재의 죽임을 전제로 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의 망각 등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 무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의 조건이 되는 이런 부작용, 즉 무명을 제거한다면 고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서 무명을 소멸시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이 추구하는 것은 무지와 무명을 안전히 제거한 경지이며 그것이 곧 열반이고 깨달음입니다. 열반은 범어 니르바나의 음력으로 훅 불어서 불을 끄다 라는 의미로 수행에 의해 진리를 체득하여 무명과 집착을 끊고 일처의 속박에서 벗어난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해탈은 부처님 당시 외도 수행자들도 쓰는 용어였지만 열반은 불교 고유 용어이고 이런 용어 개념은 모두 연기의 통찰지로서 무명과 무지를 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사띠라는 독특한 명상법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팔총도의 정념입니다. 사띠는 다른 말로 입화사나라고도 하는데, 입화사나는 간으로 한역되며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본다는 라 의미로 편견이나 의도를 개입시키지 않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빠사나가 불교 고유한 수행이 된 이유는 있는 그대로 세계 즉 연기를 통찰함으로써 지혜를 얻기 때문이고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